간목부터 총 10가지 청간인 개수까지 진행을 할 텐데요. 우선 지금 보여드려야 되는 부분이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을미월이라는 이 달은 음력이 아닙니다. 혹시 뭐 음력이라던가, 뭐 윤달을 또 질문을 올리실까봐 여기 음력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음력으로 주시던 양력으로 주시던 저희는 무조건 절기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소서라고 하는 절기가 이제 7월 7일부터 들어와요. 시간대도 정해져 있습니다. 오전 6시 4분경 기준으로 해서 소서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오고 그리고 8월 7일 아직은 덥겠지만 8월 7일부터는 가을로 진입이 되는 입추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반드시 이 절기를 꼭 보시고 한 달이기 때문에 이한 달은 30일이죠. 약. 약 30일. 이 30일 동안 한 달이 똑같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을미월 앞에가 바로 갑오월이었죠갑오월에서 을미월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이 오라고 하는 뜨거운 사오미의 뜨거운 화의 열기. 화의 열기. 즉 여름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5월에서도 색깔을 좀 바꿔서 병화 그리고 중간에 기토가 있었고 정화라고 하는 뜨거운 열기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정화가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을미월로 넘어와서 그대로 이어받아요. 그대로 이어받아서 정화. 역시 뜨겁습니다. 역시 화의 기운 이 뜨거운 정화를 이어받아서 정화가 이렇게 펼쳐질 것이고 약 9일 동안이나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잠깐 짧게 을목이라고 하는 이천간에너지가또한 3일 정도 이렇게 영향을 부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토로 마무리가 돼요. 기토로 마무리가 되는 이 시점이 좀 길어요. 18일 정도 자, 이 흐름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자,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감목이죠 그럼 을미월이 이제 대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지느냐 미라는 것이 중요해요. 미라는 것은 나무 목이 숨어있죠. 그리고 봄을 마무리하는 이 목의 운동성이 여기서 이제 끝납니다. 끝나고 여름도 여기서 이제 뜨거워지는 것이 점점점점점점점 점 점점 점점 점점 분열작용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감목부터 조심스럽게 들어주시면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동그라미 그렸다 치고요. 자, 감목 일간분들은 천일긴이 무엇인가요? 충미죠. 이번 달 무슨 달이라고요? 을미월이죠. 그럼 을미월에 천일긴 들어왔죠. 천일긴 들어온 달이에요. 그리고 천간에는 바로 이 을미월이니까 겁재가 들어온 달이고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재가 들어와 있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천을 귀인이 이을미월에 미로 한달 동안 들어온 부분인데 월운이기 때문에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수 있어요. 좋은 쪽이에요.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이 더 많아요. 특히 이 을미월이라는 이달 자체가 여기 있는 이 재성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해, 묘, 미, 웅동을 통해서 이제 꾸준한 정제작용은 아니라는 거죠. 이번 달 있는 이달 자체가 한 달도 짧기도 짧지만 거기다가 음, 우리가 12온성적인 의미로 보자면 이 을미월의 환경 자체가 간목일간 입장에서는 양지환경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양지환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 건강이라던가 뭐 우리가 펼쳐지는 어떤 뭐 애정은 되겠지만 금전적인 경제활동의 이런 활동성 자체도 크게 왕성하기보다는 좀 떨어진다. 컨디션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떨어지는 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간별로 한번 쪼개서 볼게요. 7월 7일 정도부터 해서 약 7월 16일까지가 간목이 무엇을 만나는 그대로 이어받아서 정화라고 하는 이 상관을 만나는 구간이에요. 한 9일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때는 바빠요. 이 상관이 활동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지고 그리고 외부에서 나를 좀 부려 먹어요. 그러니까 많은 희생이 이루어져요. 희생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지금 여기 말씀드렸던 전체 운에서 말씀드렸던 건강 자체가 불리해지는 컨디션 조절이 필요한 기간입니다. 이제 짧지만, 한 17일 정도부터 20일 정도까지가 이제 간목이 을목을 만나죠. 약 3일 정도. 그러니까 겁제 만나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짧다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많이 모여요. 이때 이 구간에서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이 왔다갔다 하고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사건, 사고.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툼도 생길 수가 있고 말다툼이라던가 감정을 긁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마지막 구간에서 이게 18일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7월 한 21일부터 해서 입추 들어오는 8월 7일까지는 간목이 기토를 만나게 되죠. 기토가 뭐, 뭐, 뭐가 되죠? 정제가 되잖아요. 약 18일 정도 되고, 비로소 간목 입장에서는 활동이라던가 어떤 금전적인 상황, 또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나마 좀 안정화가 되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을 총 봤을 때, 고생만 하고 뭐 나쁘고 건강도 안 좋고 좋은 일 없네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이 우리가 재화 간을 나누어 봤을 때 바로 이 재성은 우리가 바라봤던 정제잖아요. 정제는 기토예요. 근데이번이 을미월이에요. 여기서는 아직 힘이 있는 거죠. 이렇게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무토를 가져와서 편제활동성은 어떻게 되느냐. 쇠지, 역시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성은 힘이 있는 달이에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러면 관성은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화합이 되느냐? 자, 정관. 여기서는 신검을 또이 을멸에 맞춰서 볼 수가 있는데 힘이 있죠. 쇠지니까. 자, 편관도 마찬가지. 편관도 우리가 경검 입장에서 을미월을 맞이한 거기 때문에 관대지에 놓이는 부분이라 아직 힘이 있죠 다만 이제 그 지금 을미월이라고 하는 이달 자체가 이 미에서는 개수와 간목이 입고가 되는 환경이에요 간목은 그 바로 비견 나, 나나 내 주변 사람들 그리고 개수는 여기서 정인이죠 이 두가지가 입고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답해질 수는 있어요 이번 7월 좀 미리 좀 살펴보기는 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좀 괜찮아서 7월 7일부터 입추인 8월 7일까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월 초에는 바빠지고 또 외부에 내가 힘을 많이 낭비하게 되는 기간이고 중간에 사건 사고가 좀 일어날 수가 있고 비로소 월 하반기부터는 안정화가 된다. 내가 뺏길 수 있는 밥그릇이라던가 나의 활동, 나의 건강들, 이런 것들도 잠깐 흔들리는 구간이 있지만,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아간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매체로 안으로 또 제가 그 8월달, 이제 병신월이죠. 그것도 또 준비해서 올려 드릴 테니까, 월별 계속 이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주간 운세보다는 월별 운세의 흐름이 조금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간의 글자 위주로 해드리는 부분이고, 음, 어쨌든 1년 운이 더 중요한 거고요. 네, 월은 이제 사건 중심으로, 사건 중심으로 그냥 쭉, 아, 이런 정도의 흐름이구나.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갈 텐데, 예,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좋은 운을 끌어 당기시는 자세를 유지해 주시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니까, 그래서 어 좋은 일이 더 많은 달이라고 했습니다. 고생은 되시겠지만, 천일 개인입니다. 천일 개인이 들어온 달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을목으로 넘어갈게요. 자, 계속해서 을목 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화면 계속 집중해 주시고요. 자, 을미월도 배경 설명 마찬가지로 음력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는 절기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7월 7일 소서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서 약한달 동안 이 8월 7일에 입추라고 하는 가을 절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여름의 마지막 달이기도 하고, 이 을미월은 이제 총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가보월에서 넘어왔다는 것이 중요해요. 가보월은 정화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이어받아서 정화 이거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아직은 뜨겁고 덥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에 이제 짧은 을목에 글자가 살짝 펼쳐지고서 이제 기토로 넘어갑니다. 정을기 순서로 넘어갈텐데 정화가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을목일간 분들 집중하시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을목일관입니다. 을목일관 분들의 천일기에는 이번 달 지지 글자는 아니에요. 왜냐면 자하고 신이잖아요. 그러면 을미월이다. 을미월은 천간에서는 비견이 들어왔고 같은 글자죠. 그리고 지지에 있는 글자는 무엇입니까? 편제죠. 현재고, 그, 을미 글자 많이 보셨을 텐데, 백호대살, 그, 일주로 왔을 때, 우리가 아는 그 백호대살 기두, 기중, 기둥이기도 해요. 백호대살 기둥.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글자다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맞아요. 그 백호대살 글자인데,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달이미 라는 글자에서, 간목, 겁제와, 그리고 개수, 편인이, 입고가 되는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을목이 이렇게 이번 달 잠깐 이 을미월이라는 것을 만났기 때문에 말 그대로 비견, 사람들과 어울려지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겁제가 이렇게 입고가 되는, 간목에 입고 이 간목 겁제가 입고되고 이 환경 자체는 무엇을 불러일으키냐면 어, 다른 이내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나누어 먹어야 하는 어떤 금전 나에게 돌아올 만한 보상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많이 뜯겼다고 한다면 이 겁제는 내걸 뺏어가는 사람이 오, 이번 한달 동안은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상은 누구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겠습니까 나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의미죠 좋은 뜻입니다 돈 나갈 만한 구멍을 하나 막아준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개수 편인이 입고가 되는 거죠. 개수 편인. 개수 편인이 입고가 된다면 답답해지는 것도 좀 덜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시비온상적인 환경지에서는 이 을목일관 입장에서는 을미월의 이 환경지가 양지환경이니까 아무래도 큰 어떤 이득보다는 점점점점 나아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을미월의 그 변화 흐름이 가보월에서 정화가 넘어오고 그 다음에 3일 정도 이렇게 을목비견을 만나게 된다는 거니까 이 을목비견으로 인해서 내가 불안해지는 건 있어요. 위치 자체가.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게 되고 또 금전이나 어떤 활동들도 막 안정화되기 보다는 어, 이거 이번 달 괜찮을까? 아니면 어, 다음 달에 비전이 보이지 않는데 괜찮을까? 이런 불안 요소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이게 중요하죠. 겁제가 입고되는 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작든 크든 나에게 고스란히 온다는 거 그리고 바빠진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첫 번째 구간이 바로 언제입니까? 7월 7일에서 7월 16일까지죠. 이때 을목이 정화를 만난다고 했어요. 정화가 바로 식신이죠. 9일 동안 이 식신을 만나시게 되면은 실속은 좀 떨어져요. 9일 동안 실속은 떨어지고, 또, 앞에 말씀드렸듯이, 바쁜, 바쁜 달이에요. 바빠지는. 굉장히 바빠진다. 여기저기서 불러주는 것도 많고, 해야 되는 일도 많고, 숙제도 많고, 뭔가 이제 해치워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두 번째, 7월, 이제 17일부터 7월 20일까지죠. 이때가 을목이, 을목을 이제 만나게 되죠. 기간은 짧아요. 이때 비로소 사람들과 경쟁체제를 유지하시게 되고 이때가 이제 아무래도 본인의 위치라던가 또 어떤 활동성이 있어서 사람들과 계속 교제를 하고 교류를 해야 되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불안해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짧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럼 마지막 구간 7월 21일부터 이제 입초 들어오는 8월 7일까지는 이제 기토를 만나죠 이때가 편제를 만나는 구간이 됩니다 엄청 길어요 18일 정도 이때가 비로소 본인이 오롯하게 이 편제의 이 영향을 받아서 성장을 하시는 기간이에요 나의 구체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겠죠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개발도 엄청 열심히 하실 것 같고 또 직장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일, 펼쳐보지 못했던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추진력도 높아지고요.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길하냐 흉하냐 여기서는 이번 달 자체가 모두 길한 쪽으로 움직입니다. 립서비스가 아니라 좋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앞에서 했던 것, 그, 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정제 같은 경우는, 을목일관 분들께서 무토를 바라보시는데, 이번이 을미월이잖아요. 힘이 있습니다, 아직. 아직까지 힘이 있고, 그리고 편제도 마찬가지예요. 기토를 바라봤을 때, 관대지에 놓이는 달이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그러면 관성은 어떻게 되느냐? 자, 관성도 정관은 무엇입니까? 경금이잖아요. 을미월이죠. 그러면 역시 아직까지는 힘이 있어요. 외부를 향하느냐 아니면 내부를 향하느냐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을목 일관 입장에서 보았을 때, 평관도 이 신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금, 신금 평관, 을목 입장에서 봤을 때, 쇠지, 아직은 힘이 있다는 거죠. 다만, 다만 무엇이 이 편인에 해당하는 개수와 겁제에 해당하는 간목이 입고가 되는 거니까 작든 크든 본인에게 고스란히 넘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화기운의 식상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상관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상관이 병화예요. 병화인데 지금의 을미월이니까 힘이 있죠. 쇠지. 식신는 정화를 우리가 따져봤을 때 지금의 을미월이기 때문에 관대지입니다. 그래서 음간입장에서 봤을 때 식상도 나쁜 그 에너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나쁜 에너지는 아니기 때문에 형태 자체가 모두 크게 좋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흉하다고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되든 간에 본인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이고 바빠지고 주변 사람들과 교류를 한다는 것. 그래서 이제 가을로 진입하기 전에 을목일관 입장에서는 뭔가 많은 일들을 하시게 될 것이고 어, 본인의 통장에 또 본인에게 남는 여러 가지 자산의 형태로 그것을 취하게 되더라. 이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음, 을미월 한번 또 살펴봤고요 예, 조만간 또 병신월 제가 가을 진입하는 거 준비해서 공개를 할 테니까 모두 같이 좀 즐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다음 일간으로 저는 넘어갈게요 자 계속해서 병화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을미월 또 사전 설명 진행할텐데요 절기로 봅니다 7월 7일부터 보는 부분이라 이 숫자 날짜는 양력으로 보시면 되고요. 7월 7일 소사라고 하는 절개가 들어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더워요. 덥고 8월 7일 입추라고 하는 절개가 들어오는 이 날짜까지 을미월로 보시면 됩니다. 을미월은 처음 정화로 시작해서 을목을 그 다음에 기토로 이어집니다. 정화로 시작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볼게요. 병화 자, 병화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병화의 천일기는 해와 유죠. 유와 해이두 이, 이 글자가 천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을미월은 천일기인 달은 아니죠. 을미월 그러면, 청관에서는 정인이 들어온 거고, 지지에서는 상관이 이렇게 만나진 달입니다. 그리고 사, 오, 미의 미이기 때문에, 쇠지 환경에 이 병활관이 놓이게 되는 달이죠. 그러면, 이번 달 중요한 건 지금 이 미토 상관이잖아요. 이 상관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병활관 입장에서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성분들은 아무래도 대외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양운동을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여자분들보다 좀더 고생을 좀 하세요 좀더 고생을 하시는 부분 같은 것을 얻더라도 좀 고달프고 고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결혼하신 분들 입장에서 음운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시름이나 자식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차이점인데, 음, 이것도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 미월에서, 앞에 일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목과 개수가 입고를 하는 환경지에요. 그런데 이 간목은 우리가 볼때 편인이죠. 그리고 개수는 무엇입니까? 정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편인과 정관이 입고가 되는 한 달이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정관 입고 부분에서는 결혼하신 여성분들께서 좀 보셔야 되는 것이, 내 사업도 되지만 남편의 입장, 즉 남편의 어떤 사업이라던가 남편의 활동들 같은 경우가 보상이나 어떤 한계, 아무래도 간섭을 좀 많이 받게 되는, 그러니까 잘 풀린다기보다는 뭔가 좀 방해 작업들이 많이 들어오는 한 달이라는 거죠. 또 편인이 입고된다는 것은 내가 뭔가 하려고 이제 시도를 많이 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를 보시게 되면 은 병화가 무엇을 만납니까? 정화를 만나죠. 이때 이 정화는 병화 입장에서 겁제가 되는 거잖아요. 병화분들께서 계속 꾸준히 쉬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때 어떤 큰 이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퇴사를 하신다거나 이사를 가신다거나 아니면 다른 직장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는 큰 이동운들이 즉 변동운들이 이때 집중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고 이구간은약 9일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7월 17일부터 7월 20일 정도까지가 병화가 짧지만 을목이라고 하는 정인을 만나게 됩니다 3일 정도밖에 안 돼요 이때는 어떤 학업 또 문서 작업성취 문서, 또 무엇이 있습니까? 계약, 이런 성취하는 문서 운들에 있어서 좋은 결과들이 생겨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7월 21일부터 해서 8월 7일 입주가 들어올 때까지는 짧지만 병화가 기토를 만나게 되죠. 이 기토는 병화 입장에서 상관의 에너지이고 약 18일 정도 영향을 받게 되실 건데 개인적인 목표나 자기개발이라던가 이런 대외적으로 사회에서 내놓게 되는 우리의 결과물들, 실적들, 결과물, 실적들이 굉장히 음, 간섭은 많이 받겠지만 어, 결과 자체는 참 괜찮은 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앞에 남자분들이나 사업이나 어떤 직장인분들을 좀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언급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마무리가 잘 안될 수 있어요.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셔야 되고, 외부에 탓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잘안 되는 부분들. 그래서 병활관 분들 입장에서도 이번 한달 살펴보았고요. 제가 곧 이제 8월달 병신월도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공개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아, 이런 해석법도 있구나. 이렇게 간단간단하게만 참고해 주세요. 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4, 5월에서 가보월에서 이어지는 운동이라서 을미월은 가보월의 운기를 그대로 이어받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한달 지났다고 해서 갑자기 새로운 운이 팍 바뀌고 이런 게 아니라 운이라는 것은 뭔가를 에너지를 넘겨받아서 그걸 그대로 토스 받아서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이 있어요. 병화일관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7월 초. 7월 7일에서 7월 16일 사이에 이동하는 운. 새로운 집을 찾으러 다니신다거나 새로운 직장이나 새로운 일을 이렇게 계속 뒤집게 되는 사회적인 어떤 간섭을 받게 되고 내가 아 여기가 아닌가 보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운도 이동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월은또 공개할 때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갈게요. 자 계속해서 정화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정화일간 자 정화일간도 절기로 이제 계속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 7월 7일 양력으로 소서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서 약한달 동안 입추 들어오기 직전까지 펼칠텐데 이제 을미월이잖아요. 이 을미월이라고 하는 환경은 가보월에서 물려받은 정화가 첫 번째로 시작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동그라미를 제가 그려볼 텐데 정화일간 분들 이렇게 동그라미를 참고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 을미월은 정화일간 입장에서 천간에는 편이니 예, 글자가 좀 찌그러져서 좀 예쁘게 적을게요. 자, 지지에서는 식신이죠. 이렇게 만났고 이 을미월의 환경 자체가 정활관 입장에서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돼요. 정활관 입장에서는 이 미라는 환경이 바로 정화부터 시작해서 을목 그리고 기토 이렇게 이어지죠. 을미월은 가을을 열어주는 글자이기도 해요. 이제 을미월 지나고 나면 가을병정 순서로 병신월 그리고 그 다음에 정유월 이렇게 오른이 계속 진행이 될텐데 여기 좀 보시게 되면 현재가 을미월이라고 한다면 이 미가 뒤에 이어주는 유, 즉 유라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 편제가 되거든요. 이 편제의 기운을 올라오는 것을 격각을 시켜요. 이걸 저희가 격각시킨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유 라고 하는 이 편제를 이번 달 격각을 시키는 행동을 해요. 자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이번 달이 을미라는 이 속에는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관계, 대인관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잡음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인간관계, 대인관계 이런 부분에서. 근데 모든 분들이 다 왕창왕창 겪는 게 아니라, 이, 이분들도 천일균이 뭐냐면, 해하고 유가 천일균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 있죠. 정화일간 분들 중에서 월이라던가 일이라던가 아니면 뭐 연간, 아니 연지, 뭐 시지 이렇게 기둥에서 저희가 살펴봤을 때 해를 갖고 있는 분들은 좀덜 겪어요. 이 인간관계나 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 같은 것을 해를 원곡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덜 겪는 편이에요. 크게 겪느냐? 작게 겪느냐? 그 차예요. 이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간모 그리고 계수가 이번달 을미월에 입고가 되죠. 이 간목은 정인이고 그리고 계수는 정관이에요. 정인과 관성이 이 정관성이 입고가 되는 환경인데 회사나 사업장에서는 상당히 결과가 괜찮아요. 직장에서도 칭찬을 많이 받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달성을 하게 되는 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유를 이 편제를 격각을 시킨다고 했으니까 활동성에는 상당한 간섭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그첫 번째 구간으로 7월 7일에서 7월 16일까지 정화의 분들은 또 정화라고 하는 이 9일 동안 만나게 되는 비견의 영향을 받게 되죠. 인간관계나 대인관계에서는 이제 좀 고생을 좀 하실 수가 있어요. 마음고생을 좀 하실 수가 있고 사람들과 대화가 잘 안된다거나 어, 겉도는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7월 17일부터 7월 20일까지는 짧지만 정화가 을목을 만나게 되죠. 이때가 편인이죠. 이 을목이라고 하는 건 편인인데 문서라던가 또 시험이라던가 시험 또 어떤 학업 그리고 문서운들, 계약도 포함이 되겠네요. 계약. 이런 것들은 달성률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럼 마지막으로 7월 21일 정도부터 해서 8월 7일까지 이세 번째 구간은 정화가 기토를 만나죠. 그러니까 식신 구간입니다. 18일 정도. 어떤 전문적인 기술 또는 교육 직종에 계신 분들, 이분들은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고,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식신 구간이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대인 관계에서는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마찬가지. 감정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데, 감정 조절이나 표정에서 태도라던가 이런 것들의 감정조율이 어려워져서 욱하는게 올라와서 결과물이나 일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그르칠 수가 있어요. 음, 우리가 쭉 살펴봤을 때이 을미월의 환경 자체가 그래요. 저도 이제 미월에 태어난 사람인데 화토라는 말을 많이 써요. 화토, 이 미가 미토잖아요. 미토인데 뜨거운 여름철에 있는 화의 기운을 많이 받은 토다에서 같은 토로 보지 않고 화토로 봐요. 화토로 보는데 불화자예요. 정화잖아요. 지금 저희가 본 일간이 이 정화도 불이죠. 불인데 화토라고 했으니까 이 안에도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활동성에 상당한 간섭을 받게 돼서 칼을 드는 달이 되는 거죠. 내가 칼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라서 칼을 써서 우리가 양인을 언급을 하는 달이 돼요. 그러니까 식신 환경이잖아요. 이 미가. 그런데 양인까지 하게 되니까 날카로워지고 결국은 예민한 달이 된다는 거죠. 자, 하지만 결과치는 상당히 나쁘지 가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덜 겪는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살펴봤고요. 이번 한달 정화분들도 어. 그렇죠. 이제 가을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또 욕심도 많으실 거고 또 고민도 많으시겠지만 가보울 만큼 힘들지는 않아요. 이어받는 거고 또 이제 분열하기 시작하시는 거고 다만 감정 조절만 하신다면 이제 곧 휴가철도 다가오니까 본인이 목표로 했던 거, 시험 결과라던가 학업운이라던가 이런 것들 잘 리드에서 잘 제어해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끌고 가는 것이고 뭐 나쁩니까? 좁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렇군요. 이런 방향이군요. 그럼 내가 잘 끌고 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절반 정도 보시면 돼요. 사실 50%도 안 되니까 100% 결정되는 것이 절대 운명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무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을미월 설명 먼저 드려볼 텐데요. 사주는 절기로 봅니다. 즉, 음력으로 보는 거 아니고요. 7월 7일부터 8월 7일 입추가 들어오기까지, 즉 소설하는 절기가 들어와서 을미월이라고 하는 달이 펼쳐질 텐데, 우리가 앞에 있었던 지냈던 달이 가보월이에요 이 가보월은 뜨거운 정화로 끝났습니다 이 정화를 그대로 물려받아요 그래서 정화를 시작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토일간 칠판화면을 잠깐 봐주시고요 자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무토일간입니다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한자가 이 동그라미 속에 있는 한자랑 똑같은 분들은 보시면 되는데 을미월 천간에는 정관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겁제가 이렇게 들어왔죠. 그리고 쇠지환경에 놓이는 달입니다. 무토일관 입장에서 무토일관의 천일기에는 축과 미 에요 그래서 이 미가 천일김 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자이 미가 운동을 해묘미라고 하는 운동을 하죠 바로 목은 무털간 입장에서 관성 운동으로 이어졌다는 뜻이고 이제 사오미로 이어져서 또 인성을 마무리 짓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자축인며보다 쭉 운동을 한다 그러면 이 미까지는 양운동을 하는 부분이에요 즉이 미는 겉으로 껍데기는 겉제의 형태를 취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경쟁이 아무래도 발생을 하겠죠 경쟁이 발생한다는 뜻은 뭐냐면 내 몫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4, 5 미로 지금 운동을 하고 해왔잖아요 가보월에서 이어져 왔으니까 인성 운동을 한다는 뜻이니까 이걸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 이제 이 계절이 끝나고 나면은 병신월, 그 다음에 정류월, 이렇게 신, 유, 술, 가을로 가게 되겠죠. 신, 유, 술, 가을로 가게 된다는 것은 바로 금기운. 이 무토 입장에서는 식상 운동으로 가게 된다는 뜻이니까 식상 운동으로 갈수 있게끔 내가 허브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식사운동을 한다는 것은 뭔가 일을 해보려고 버리려고 하겠죠. 일을. 일을 버린다. 투자가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어, 나 지금 얼마 전에 받았던 퇴직금이 있어요. 이걸로 장사를 좀 해볼 것 같은데 뭐 스마트스토어를 운영을 한다던가 이런 투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좀 제법 돈이 있는 분들은 건물이나 땅을 사려고 하시겠죠. 아니 거의 부동산이겠네요. 그러면 미토의 특성상 부동산도 될수 있고 건물도 될수 있고 다 부동산이네요. 제가 아까 금식상화 운동을 언급을 한 것은 조금 멀리 내다보고 이번에 달리는 기간이 되는 거죠. 가을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 달은 간목과 개수의 입고지입니다. 여기서 간목은 편관이죠 개수는요 정제죠 이두천간의 입고지가 된다는 뜻 금전이나 또 활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한결같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건물이나 토지로 어떤 투자를 해서 내가 많이 모으고 이것이 한결같이 계속 상승하는 게 아니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한다는 거예요 무토일관 입장에서 많이 벌 때도 있지만 갑자기 확었어요 가치가 떨어져서 아니면 뭔가 많이 해보려고 그랬는데 투자한 본전도 못 찾을 정도로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왔다갔다 왔다갔다 한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좋다고는 보기가 힘들죠 물론 천일기인이 들어온 달이긴 합니다 형태상으로는 신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관이 입고되는 그 을미, 을미월인데 을미그 감목 편관이 입고가 된다는 거니까 내가 있는 포지션 내가 있는 사업장 내가 하고 있는 주종목에서는 어, 안정적인 느낌을 주기는 어렵더라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0일을 또 디테일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볼텐데 두번째 칠판화면에서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가 무토가 무엇을 만납니까? 정화를 만나죠 이 정화는 정인이죠. 약 9일 정도. 그러면 이 정인을 만나게 되는 이 구간에서는 직장이나 사업에서는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어떤 투자에 대한 일들이 불리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경쟁하는 경쟁화가 돼서 상황 자체가 답답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7월 17일부터 7월 20일까지가 무토 입장에서는 을목이라고 하는 정관을 만나게 되는 구간인데 짧죠. 에너지 소모가 상당히 커집니다. 발전하기가 어려워요. 본인의 실력만으로 외부의 도움 없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버텨내야 되고 지켜내야 되고 그 자리에서 모면하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7월 21일부터 8월 7일까지 무토가 기토라고 하는 겁제를 만나게 되는 18일 동안은 어떻게 되느냐. 외부의 간섭이 심해집니다. 또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아주 먼 미래 몇달 뒤라던가 1, 2년 뒤에 이런 장기간의 미래를 위해서 실제로 일을 벌이는 투자를 시도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것은 신중하셔야 됩니다 무토일가문들 갑자기 외국으로 발령이 난다거나 외국에서의 스카우트재가 들어왔어요 근데 리스크가 있죠 그 위험부담을 걸 만큼 그 일이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것인가 따져보셔야 되는 상황이실 거고 양자태계를 해야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달 동안에 무토일가문들 오늘도 살펴보았고요 어... 늘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제 운세를 드는 분들은 이제 거의 긍정적으로 들으시려고 할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내가 취하려고 하는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마음 상태가 그 운을 끌고 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 한달 동안 오토일간 분들은 남성분들 보다는 음운동을 하는 여성분들 입장에서 조금 더 좋은 의미가 있어요. 이번 달은 같은 무토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계속 안정적인 그 이득이 아니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이득의 굴, 그 빈도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만 참고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병신월, 가을 운세도 제가 조만간 준비를 할 테니까 즐겁게 감상해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을미월 첫 화면 먼저 보고 지나갈 텐데요. 이번 달도 절기로 보시는 게 맞고요. 이 숫자 날짜는 양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음력 따로 양력 따로 보는 게 아니고요. 저희 현대사회에서는 모두 양력 달력을 가지고 보고 있죠. 그래서 양력 날짜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닙니다. 사주는 절기로 보는 겁니다. 소서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요. 그런데 근데 우리가 여름이 4, 5위로 흘러가는데 앞에 있었던 직전달이 가보월이에요. 가보월은 뜨거운 정화를 끝으로 물러갔고 이제 이 7월 7일부터 을미월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을미월은 그대로 이 정화를 물려받아서 정화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천간에서 우리가 기토 동그라미를 또 이렇게 그려봤는데 그려보면은 을미월은 천간에서는 평관 만났죠? 평관이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와서 기토일관 입장에서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는 달입니다. 월자가 좀 찌그러졌는데 천일귀인이 이 을목과 마찬가지로 기토일간 입장에서는 자하고 신이 천일귀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을미월은 천일귀인하고는 거리가 좀 멀죠. 이것도 사, 오, 미로 우리가 웅동을 했다면 이제 신유술 가을로 건너가는 단계잖아요. 이 을미월은 심류술의 유를 격각을 시키는데 기토일관 입장에선 식신을 못쓰게 하는 달이라는 거죠. 식신을 못쓰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 무기를 뺏었다는 얘기가 돼요. 아, 일시적으로 먹고사는 문제가 잠깐 좀 부딪히겠구나. 그러면 어쨌든간에 내가 쓸수 있는 무기를 빼앗긴 거니까 이거 아니면 이 몸이 필요한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토분들은 전반적으로 칼을 휘두르는 달이 돼요. 칼. 이 미가 기토일관 입장에서는 양인이거든요. 칼을 들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고생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칼을 들고 움직이는 달이 됩니다. 그 말은 즉슨 결혼을 하신 분들은 배우자와의 사이가 좀 불안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인관계 이것도 예민해질 수가 있습니다. 부딪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간목과 개수가 입고가 되는 달이죠. 간목은 개술관 입장에서 정관이고 개수는 편제잖아요. 이 두개가 입고가 됩니다. 불안정해지겠죠.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는 기토가 정화라고 하는 이 편인을 만나게 되는 달이에요. 정화는 갑오월에서 넘어왔죠. 약 9일 정도 이 구간을 지내시게 될 텐데 외부 도움이 없습니다. 외부 도움이 없고 대신에 학업 성취하시는 음, 학생분들 그리고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실적 이런 것들이 잘 나와주지가 않고 답답해질 수가 있어요. 답답해질 수가 있고 또 이런 실적들이 좀 저조하다는 거죠. 저조해지는 기간. 손님이 많이 와야 되는데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그 전달과 그다지 다름이 없고 또 눈에 띄는 그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답답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7월 17일부터 7월 20일까지는 또 어떻게 되느냐. 기토가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을목을 만났어요. 평관이죠. 주변과 대화가 잘안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즉슨 화합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이나 사업도 불안정해질 수가 있어요.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것은 이때가 이제 휴가철이죠. 자, 7월 21일부터 그러면 나머지 8월 7일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토가 기토를 18일 동안 오늘 만나게 되는 건데, 아, 이때도 전반적으로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쓰잘데기 없는 청탁이 이어져요. 주변에서 거절 잘못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잘 끊어내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연락, 쓸데없는 만남, 청탁, 부탁하는 거, 또 실속이 없는 거. 실속 떨어지는 신부름, 요청 이런 것들 때문에 힘이 빠져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 이때 개운법으로는 거절을 잘 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게을러지기 쉽거든요. 좀 무르게 볼수 있어요 상대방들한테 왜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일 아닌데 턱턱 잘 넘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조심하시고 거리 두시고 또 본인들의 이야기 너무 모르는 제3자에게 속마음 비치지 마시고 이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7월달 운 제가 살펴봤는데 7월 7일부터 8월 7일까지 기토일관 분들은 대인관계에서 좀 마음고생 하시는 달이에요 그래서 잘 끊어내시고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나한테 하는 얘기들이 아니라 그냥 본인 자체가 물러져서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외부에. 잘 끊어내시고 본인의 밥그릇, 식신이 불안정해지는 달이기 때문에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돈아끼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시고 그리고 쓸데없는 연락이나 불필요한 인연들은 과감하게 끊어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운이라는 것은 본인의 노력으로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셔야만 좋은 운을 끌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운의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경금 일간 진행하겠습니다. 가보월에서 현재 을미월이 건너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청간에서는 이제 금일간 입장에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재성들이 이렇게 청간에 펼쳐지고 이 미월이라는 환경지가 이 소서절기가 들어오면서부터 입추 전까지 펼쳐지죠. 그리고 가보월에 청간의 움직임이 정화의 운동성에서 끝났는데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요.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관성이 먼저 펼쳐질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금일간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달이 을미월이에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 에너지죠.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껍데기는 정인 에너지예요. 환경으로는 관대지 환경에 경금일간이 놓이는데 경금일간의 천일기인도 축과미입니다 그래서 이 미월은 천일기인이죠. 천일기인 들어왔어요. 형태상으로는 정인이 이번 미의 형태로 들어와서 천일기인이 이렇게 또 역할을 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경금분들은 이번 한달은 게을러져도 받아먹는 게 있다는 뜻이에요. 편안해요. 이번 달 편안하고 특히 문서 문서 찍는 거또 부동산 어, 건물이라든가 토지 이런 문서재산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가지고 갈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또 이제 관대지 환경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뭔가 이제 일을 버리시려고 시도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사업이나 어떤 큰 계획들을 추진하시게 되는 움직임이 펼쳐지겠죠 좋냐 나쁘냐 이것만 대답해달라 하시는 분분명 계실 거예요 좋습니다 이번 달 전체적으로 좋아요 고생이 되든 안되든 좋은데 답답한 건 있습니다 자그첫 번째로 갑목과 개수 입고 되죠 반목이 무엇입니까? 편제죠. 개수 무엇입니까? 상관이죠. 이두 개의 청관 글자가 입고가 됩니다. 그래도 관성은 좀 비교적 잘 써요. 왜냐하면 지금 화토니까 이제 정관 한번 보시게 되면 은 정관은 정화잖아요. 지금이 을미월이죠. 관대지 힘이 있어요. 그럼 평관은요? 병화잖아요. 지금이 을미월이죠. 쇠지예요. 힘이 있어요. 관이 관이 힘이 있고 비교적 잘 활용을 하실 거고 인성도 마찬가지. 정인이 기토잖아요. 기토인데 우리가 지금 을묘를 맞았으니까 이것도 관대지. 그러니까 정인의 그 쓰임 자체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하시는 달이 될 거예요. 그래도 결과는 참 괜찮아요. 천을 기니까 결과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 노력 별로 안 해도 이번 달 결과 좋다 그랬잖아요.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겠어요? 7월 7일에서 7월 16일까지를 살펴보자면 경금이 우선 정화라고 하는 이 에너지를 만나게 되는 건데 정관이죠. 정화라는 것은 약 그러니까 9일 동안 펼쳐질 거고 음좀 싫은 부분도 있겠고 고생은 좀될수 있겠지만 이 시기에 가장 최상의 결과물이 나와요. 최상의 결과, 최상의 실적. 아주 좋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도 좋고 두 번째 구간이 7월 20일까지니까 7월 17일부터겠네요. 7월 17일, 7월 20일까지 약 3일 동안. 7월 17일부터 20일까지가 경금이 을목을 만나죠. 이게 정제죠. 짧지만 정제런 활동성을 경금일간분들이 컨트롤하는 기간이 될 것이고 장기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이성에 대한 애정은 또 인기, 또 본인의 활동성, 금전 이런 것들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7월 21일부터 8월 7일 입축까지가 경금 일관 입장에서 기토를 만나게 되죠. 그 기토를 만나시게 되는 이 구간이 18일 동안 펼쳐지는데 기토는 정인이죠. 게을러져도, 그러니까 노력을 그다지 하지 않아도 아주 만족스러운 환경이나 결과를 얻게 되는 구간입니다. 고민하셨던 일이 있다면 저절로 해결이 되실 거고, 송사권도 그래요. 송사권도 이제 고저가 있을 텐데, 경건분들도 외부의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이득을 보는 거예요. 이번 달. 그니까막 노력해가지고 움직여야 되고 어디에 막 막기 위해서 내가 고분분투해야 되고 그런 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을미월은 그냥 묻어 가시면 돼요. 그냥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래서 이번 한달 동안 경건 분들도 힘을 좀 내보시고요. 음, 점수 매기자면 한 70점 정도 돼요. 좋은 정도가 자, 여러분들 긍정적인 마음으로 건강관리 잘 하시고 병신화할 때도 제가 또 핵심만 탁 가지고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일간 넘어갈게요. 자, 계속해서 신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전달에 저희가 지냈던 달이 가보월이에요. 가보월은 정화의 청간에너지로 운동성을 끝냈는데 그대로 이어받아요. 을미월에서도. 그래서 정화부터 정화의 운동성부터 시작을 할 텐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소서절기부터 이제 들어오는 이 달을 어떻게 또 살펴볼 것인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를 무조건 이렇게 그려볼게요. 신금일간입니다. 신금일간 입장에서 이 천일기에는 오랑이 글자와 말글자입니다. 이번 달 이름은 을미월이고요. 천간에서 만난 에너지는 편제이고 지지에서 만난 에너지는 편인입니다. 그리고 신금일관 입장에서는 쇠지한경을 만나게 되는 부분이고 어, 기운은 줄어들지만 신금일관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줄어들긴, 줄어들긴 하지만 힘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점점점점 조금씩 줄어가는 단계인데 신금일관 분들은 이번 달 고생을 조금 각오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지금, 을미월에서 곧 건너갈 것이 이제 병신월, 그리고 정류월, 이렇게 쭉쭉 넘어갈 거잖아요. 4, 5, 미, 운동을 끝내고, 이제 신율수로 넘어가는 허보 역할을 할 텐데, 유를 격각시키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유는 바로 비견이죠. 비견은 본인 자신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확 올라가는 부분은 없어요 갑자기 거저 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가족 가족이나 배우자 이런 가까운 사람들 친척도 해당이 되겠네요 친인척 이런 분들과 화그 갑자기 다른 생각이 안 나는데 어 그쵸 가족이나 친인척과의 사이에서 잡음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이번 달 간목과 개수가 입고를 해요. 이 간목은 정제이고, 그리고 개수는 식신이에요. 그러니까 정제가 입고가 된다는 얘기는, 또 식신이 입고가 된다는 얘기는,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갖고 있던 무기가,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 무기가 이제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은 못하고 나에게만 있었던 기술이라 희소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누구나 그걸 할줄 아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누구나 하는 거니까 무기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뭔가 확실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 미래 비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가 있고 또 특히 판단을 섣부르게 해서 현금이 나갈 수 있어요. 저 유가 현금이거든요. 현금이 굉장히 크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나 특히 주, 조심해야 되는 거, 투자, 이런 거 버리지 마세요. 섣불리 버리지 마세요. 단순에다 뜯어말리면 한번더 고민해 보세요. 그래도 관성 세력은 좋아요. 우리가 재와 관을 봤을 때 재성은 인묘가 되지만 관은 나쁘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정관 같은 경우는 병화잖아요. 을미월이니까 좀 떨어지긴 하지만 쇠지 아직까지는 괜찮고 또 평관도 정화 입장에서 이 미를 보게 되면은 관대지예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 내직장운내사업운 이런 건 나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일을 버리질 마시고. 현금을 크게 쓸수 있으니까 본인의 판단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더구나 재성이 이 감목이 입고가 되는 본인의 마진율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 남자분들은 특히나 이 재성이 여성분도 되잖아요. 배우자와의 어떤 대인관계, 배, 배우자와의 감정관계가 불안해질 수 있어요. 배우자 혼자체가. 그러면 여성분들은요. 여성분들은 식신입고가 되는 거니까 개수입고 때문에 자식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가 있겠죠.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텐데 첫 번째가 7월 7일부터 해서 7월 16일까지죠. 이때가 신금일간 입장에서는 정화라는 천간 에너지에게 이게 편관이죠. 편관의 영향을 받게 되실 건데 희생을 강요당할 수 있어요. 간섭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평상시에 하고 싶지 않았던 일에 투입이 될 수도 있고 가고 싶지 않았던 현장에 나가라고 강요를 당할 수도 있어요. 자기 희생을 강요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괴로워요. 그러면 이제 7월 17일부터 7월 20일까지는 신검이 무엇을 만나느냐? 을목을 만나게 되죠. 을목은 바로 편제죠. 한 3일 정도 이상이 되는데 애정운이라던가 본인의 금전적인 활동 운이라던가 금전 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하락을 해요. 그래도 이제 길지는 않지만 단기적으로 볼수 있겠지만 음, 만족도는 높습니다. 만족도는 높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벌이는 것은 추진력은 높아지지만 길지는 않다는 거 그러면 7월 21일부터 8월 7일 사이는 이제 드디어 기토가 들어오죠. 그게 바로 편인이죠. 약 18일 정도 바빠집니다. 이 구간이 제일 바빠요. 7월 21일부터 8월 7일까지 바빠지고 그리고 일을 버리려고 이제 이때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문제는 내가 일을 버리고 추진하고 심지어 금전적인 투자까지 버리겠는데 외부에서는 그다지 알아주지 않아요. 외부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본인의 공로를 인정해주지 도 않고 노력도 그냥 무가치하게 무시해요. 그런 마음고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근분들도 이번 한달 동안 음, 저는 이제 담백하게 말씀드리는 건가 제가 해석해드리는 거 위주로 그냥 버릴 거 버리시고 본인이 참고하실 것만 잘 참고하셔서 긍정적인 음, 운세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건강을 끌어올 수가 있고 긍정적인 운을 받아들여서 건강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운세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리겠고요. 병신월 운세도 꼭 제가 조만간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갈게요. 자 계속해서 임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말씀드리지만 사주는 음력이 아니고요. 절기로 봐야 되기 때문에 7월 7일 양력 날짜 기준으로 소서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서 8월 7일에 입추라고 하는 가을 절기가 들어오기 직전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지난 바로 직전 달이 가보월이었어요. 가보월은 마지막 운동이 정화로 끝났습니다. 이 정화를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뜨거운 정화가 임술관 입장에서는 재성으로 이제 들어오는 부분인데, 재성 운동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 스타트를 끊는 임술을 좀더 정확하게 보고자 동그라미를 그려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 을미월이죠. 그래서,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이고, 또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미토니까, 정관이 되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양지 환경에 임술관 분들이 놓이는 달이 됩니다. 자, 천일기인은 토끼 묘와 뱀사가 바로 이 임술관에게는 천일기인이 되죠. 무관하죠. 그래서, 좋냐 나쁘냐 그것만 알려주세요 80점 정도 됩니다 점수 드리자면 억지로 그냥 제가 드리는거예요 음, 원래 이렇게 좋다 나쁘다는 태어난 입장 연월일시 다 뜯어보셔야 돼요 무조건 일주만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니에요 월지 끼고 보셔야 되고요 생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재미로 들으신게 맞습니다 자, 을미월은 우선 천간의 상관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조직에서는 조직생활 하시는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승진도 할 수가 있거든요. 좋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승진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부분들이 좀 소모가 많이 되는 달이기 때문에 일단 여름이 사음이잖아요사음이로 이렇게 왔었고 이제, 신유술로 갈 건데, 유를, 이번, 이, 을미월이 들어오면서, 유라고 하는 인성, 즉, 정인을 격각을 시켜요. 그리고, 간목, 개수, 이번 달 입고 되는 환경이죠. 간목은 여기서 식신이 되는 거고, 또 개수는 겁제가 되는 거죠. 이두 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건데, 4, 5, 미로 화해, 재성운동을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되면 임수도 이번 달 일을 벌이려고 어떤 장기적인 안목으로 부동산이라던가 아니면 뭐 요즘 한참 유행이죠. 비트코인 같은 거 장기적인 안목으로 큰 투자를 벌이려고 할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재성운동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이번 시작하는 게 지금 정화로 시작하니까 이게 정제 잖아요 정제 운동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더막 갈증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화토니까 지금 이 밑속에 된게 화토니까 재성의 큰 손해는 보지는 않아요 미토 같은 경우는 화가 토를 더 밀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생토로 관성이 더 강해지죠 토가 더 강해지는 거라 관이 더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는 조직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하시는 것이나 능동적인 리더, 관리자 역할을 하시게 될 것이고 또 있던 위치에서는 더큰 무대로 오를 수 있는 달이 될수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만 활동하던 가수다, 배우다 그러면 전 세계로 갑자기 무대가 커지는 무대의 확장성이 펼쳐질 수 있죠. 그게 바로 임수예요. 내가 영화감독이다. 내가 배우다. 그러면 리더나 관리자로 나갈 수가 있고 더큰 무대, 글로벌한 전세계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외국에 집을 구한다던가 이런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말씀드렸지만 그 투자는 신중하시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성별은 남성분들과 여성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은 남성분들은 양동을 하시고 여성분들은 음흥동을 하시잖아요. 남자분들은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본인의 에너지를 많이 소모를 하시게 되는 좀 피로한 과정이 피로도가 높아지는 과정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갈등이나 당해라던가 특히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식과 관련해서 좀 시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식신 입고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볼게요. 조금 더 7월 7일에서 7월 16일까지 임수 입장에서 정화를 만나죠. 정제죠. 약 9일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임수가 장기적으로 어떤 외국에 기회가 들어온다거나 투자를 하신다거나 본인이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위험부담이 있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갈등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중하셔야 돼요. 너무 무리한 투자, 너무 멀리 내다봐야 되는 돈이 들어가는 일들 이런 것들은 금물입니다. 안 하시는 게 좋고요. 7월 17일부터 7월 20일까지는 임수 입장에서 을목을 만나게 되죠. 이게 을목이 바로 상관이죠. 짧아요. 그나마 이 을목 덕분에 인기가 높아지고 방송하시는 분들 연예계 아티스트, 예술가,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간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7월 21일부터 해서 8월 7일까지는 임수가 기토를 만나게 되죠. 18일 정도 이 기토 정관에게 영향을 받으실 텐데, 우리가 말하는 기토 타김이 이때 영향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그, 맑은 물이 아니라는 거죠. 직장, 사업, 또 내가 무리하게 벌렸던 일에서 상당히 불리한 일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 구간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활동을 하지 않으셔도, 그다지 노력이나 활동을 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식신이 임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무기가 사라지는 대신에 주변에 묻어가는 게 있어요. 이 3번 구간 때문에 건강이나 또활동운 자체에서 상당한 마이너스를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 구간에서 조심조심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1번 구간에서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무리하게 버리지 말라는 거죠. 충격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리겠고요. 상담 신청은 영상 더보기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음 달 병신월 문세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과 넘어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개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개수일간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전달, 직전, 직전달이죠? 가보월로 끝났어요. 가보월에서 정화운동을 마무리하면서 끝났고, 이제 을미월이 들어왔습니다. 역시 정화운동 마무리한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재성활동을 펼치게 될 건데, 소서라고 하는 절기가 우리가 절기로 보는 거라 날짜는 양력으로 꼭 제가 적어요. 그래서 7월 7일부터 소설하는 절기가 들어서약 30일 동안 입추가 들어오는 8월 7일 직전까지 이 을미월 기간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수도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보겠습니다. 을미월이죠. 청관에는 식신이, 지지로는 편관이 이렇게 이번 달 개수가 인묘지 환경으로 또 만나게 되는 달입니다. 이 편관 미토 환경을 또 뜯어보게 되자면 음, 개수는 토끼묘사과천을기인인데 이번 달 조심하셔야 되는 달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길과 흉 중에서는 방해가 되는 흉이 조금 더 많은 달이에요. 평관이라는 걸 보게 되면요. 이게 식신도 식신이지만 평관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는데 바로 평관이라고 하는 이 미토 환경지가 화토로서 재와 관의 환경을 다 가지고 있죠. 이게 본인에게는 먹고사는 무대예요. 직장. 근데 이제 이번 달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재화관에 이슈가 다 들어있어요. 갈등이 높아지고 대인관계에서 특히 이제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배우자와의 갈등도 생길 수가 있어요. 배우자 갈등. 이두 가지가 이제 핵심인데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기회는 상당히 많아져요. 좀 고달프긴 해도. 또 일복도 많아요. 내가 재주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일복도 많고 과로 조심하셔야 되고 과로 너무 일 열심히 하셔서 건강에 물이 올수 있는 거또 다른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희생을 계속 요구를 해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한 만큼 주지도 않아요 금전적인 이득이나 보상은 상당히 내가 일한 것보다 적게 돌아오더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는 이 결과적으로는 어찌됐든 간에 개인적으로는 나쁜 것이 아니라 일할 기회가 많은 거기 때문에 발전적인 형태의 한 달이 되겠습니다. 이번 달 입고가 되는 것이 개수, 비견, 본인과 본인 주변 사람들 그리고 간목이라고 하는 상관에 입고가 되는 달이에요. 이거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데 정화부터 운동을 시작하지만 을목이라고 하는 식신이 이번 달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의 갈등이 나의 식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장사하시는 분들,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 나의 어떤 활동이 바로 금전수입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들은 하나하나 영향을 다 받아요. 대인관계 갈등, 구설수, 또 대립관계, 어, 그 사람들과의 감정싸움, 이런 것들이 나의 매출에 하나하나 다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피로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흉한 달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영향 안 받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7월 7일부터 좀더 디테일하게 7월 16일까지 오늘 살펴볼 텐데 개수 입장에서 무엇을 만나냐면 정화를 만나게 되죠. 그게 바로 편제입니다. 9일 동안 편제에 오늘 먼저 만나시게 될 텐데 어, 금전적인 활동이나 이런 대인관계에서 상당한 잡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다툼이 될 수도 있고 관제구설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도 좀 긍정적인 거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일할 곳 어, 여기 이 회사에서 나빠졌는데 아, 내가 갈 곳이 있어까 그렇지 않아요 일할 기회가 많아요 일에 대한 기회 자체가 많고 일에 대한 활동 무대도 많아지는 것이 바로 이첫 번째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7월 17일부터 7월 20일까지는 개수가 을목을 만나게 되죠 그게 바로 식신일 을목으로 이렇게 만나지는 구간인데 바빠요 바쁜데 결과, 이 식신에 대한 결과가 잘 나와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험에 걸려있다거나 어떤 일에 대한 결과 발표가 있는 분들은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빨리 빨리 안되지? 이거 이쯤 되면 내가 원하는 답이 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결과가 잘 안나올 수가 있어서 지연이 될수 있어서 그래서 답답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7월 21일부터 8월 7일까지는 또 어떠한가? 개수가 무엇을 만나냐면 기토라고 하는 편관을 집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구간인데 이때는 구설이나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크게 와닿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어기제가 있죠. 이 편관은 내가 싫어도 거기서 묵묵하게 희생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당하는 게 아니라 희생은 받지만 나에 대한 보상은 절반 이상 들어와요. 그래서 구설이나 어떤 다툼은 벌어질 수 있겠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 보상이 이어진다는 거. 물론 적은 보상이에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결과 자체가 발전적인 형태로 다가오더라.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3번 구간 7월 21일부터 8월 7일까지 관이 커지기 때문에 그 식신의 부분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자식에 대한 고민이 이때 또 커질 수가 있어요. 이것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제 운세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리고 상담 신청은 따로 참고하셔서 제게 메시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읽어봐 주시고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저한테서 취할 거 취하시고 버릴 거는 꼭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영상 부족한 거 이렇게 또 담담하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병신월 월별 운세 또 제가 핵심만 탁 추려서 준비해서 며칠 안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